이번 영상은 설날 마지막 연휴라서 뽑으면 왠지 나올 것 같아서 3주년 기념 명일방주 이벤트로 나온 가비엘과 바촌카 두번 두명을 다 뽑아야 돼서 18번을 돌렸더니 나왔고 얘는 보면 꼬리에다가 무려 도끼를 갈아 놔 가지고 라이브2디도 적용이 됐고 톱에다가 도끼의 톱날에다가 지팡이에다가 무기 세 개를 쓰는 괴물이네요 그리고 역시 남자라면 핑크 아쉽게도 얘는 라이브2디가안 되는데 얘두 개를 두 명을 뽑아 보고 싶어서 오늘 왠지 나올 것 같아서 뽑았더니 어... 뽑기는 생략하고 보면 얘는 겁나게 잘 나와 가지고 5성인도 이렇게 잘 나올 줄이야 첸도.. 이격첸도 지금 나왔고 같이 나오고 칸타빌레라는 5성인데 얘는 굉장히 잘 나와서 뽑기를 보면 18번 했을 때뭐 가비엘이 되게 잘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엑시아도 나 나왔고 가비엘 또 나왔고 가비엘이 또 나왔고, 또 나왔고, 마지막에, 얘는 진짜 많이 나왔고, 얘가 마지막 180대 나와가지고, 이걸로 종료를 했고, 이게 모션이 마음에 드네요. 기본적으로 톱 들고 있는 애라서, 얘가 되게 좋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 이제 뽑았으니까, 2성까지, 일단 2정에까지, 만들어서 이벤트 스테이지를 하면 신뢰도가 조금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뭐둘다 키워서 올려보도록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얘는 순하고 얘는 3점제 까지 합해 주고 1단계 정을 이거를 이렇게 주네요 한번 빨리 만들어서 2정에 까지 만들고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얻은 칸타빌레를 보니까 쟤는 개화까지 풀 잠재를 했고, 풀 잠재가 6 개니까, 6 개하고 몇 개가 남았는지 보니까, 네 개가 더 남았던 것 같은데, 그면네 개가 더 남았네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네, 이거는 다 썼고, 이제 개편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40개씩 밖에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 번에 할수 있고 80까지 요거 제일 고급 경업 지팩을 쓰면 33만 7천원 하면 이정에까지에러블할수 있고 무네이정애를 해주고... 대충 레벨은... 40까지만 올려주죠. 어, 대충. 하고... 야 얘는 좋은 위기냐? 무기살벌하게 쓰네요. 고. 얘도 대충. 레벨 90까지 하면 75만에 300개 정도가 되네요 음. 귀찮으니까 한 번에 찍으니까 쉽긴 해요 아 잠재 말고 에이... 일단 7단계까지 올려주고 일단 여기서 열심히 캐고 있으니까 100. 이거 진짜 안 나오던데 98 일단 100개 이상은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새로운 애들을 써봅시다 빼고 아얘 어... 어... 어, 3이구나 디펜더 3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한명더 빼야되는데 엑시어를아 엑시아를... 얘를 뺄까? 빼고 그.. 이게... 공격이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160%까지 무한 지속 2회 충전 어.. 이걸로 해볼까? 35만큼 회복 확대 공격력 방어력 전방으로 끌어당긴다. 어... 25초, 36초, 100 속도 플러스 2. 아, 그럼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데미지 반받고 이걸로 해볼까? 아, 아, 아, 이기기억이안 나네 여기서 오고. 아, 요기 아, 요기서, 아, 요기서, 아, 요기요 아, 기 국민의동으로 놀라워� 일부러 가르카 아하... 어떤가 놓을까? 이르니까 옆에 놓고 와얘 뭐야 <웃음> 그냥 톱날로 찍어버리네 찐득한. Ready to go. t a 가 g e t 한 왠지 가다. 왠지 가다. 왠지 가다. 왠지 가다. 왠지 가다. 왠지 가다. 왠지 가다. 다 왠지 가다. 왠지 가 가다. 왠지 가 가다. 어이요감소 아, 어떻게 하는 거야아 이렇게? 쏘. 셔이렇 이렇게? 쏘. 왜이렇 이렇게? 쏘. 왜기렇게 쏘. 왜이게 쏘. 왜 이렇게? 이렇게? 쏘. 왜 이렇게? 쏘. 왜와 이렇게? 쏘. 왜이요게 쏘. 왜이렇이렇이 음~~ <목소리>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 <목소리> 약바라이 나. 점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퍽. 오. 동시를 <웃음> 약간 슈바르츠하고 비슷하다. 기절이나 먹어라. 음, 약간 슈바르츠하고 비슷하네요. 가비엘은. 신뢰도 상승 가비엘은 확실히 공속 증가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가비엘은 공속 증가가 거기다 이게 플러스 2면 뭐가 된다는 건데 5가 되면 만약에 니엔이랑 같이 니엔 3스킬 받으면 설마 6까지 되는 건가? 혼자서? 그럼 진짜 사기 같은데 어쨌든 요걸로 80까지 됐고 얘는 안 뽑아도 되고 요렇게 3주년 이벤트는 에둘다 뽑았으니까 만족하면서 다들 즐거운 명일방주 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얘는 되게 좋네요 얘는 모르겠고 가비엘은 확실히 여유가 되시면 뽑는걸 추천드립니다